포지션 스케일 해볼게요. 시퍼면 시퍼면 시퍼면 가볼까요? 손가락 번호부터 포부터 갑니다. 시작! 1, 2, 4 1, 3, 4 1, 3, 4 1, 3 1, 2, 4 1, 2, 4한번더 할게요. 시작! 1, 2, 4 1, 3, 4 1, 3, 4 1, 3, 4, 1, 3. 치면서 해볼게요. 소리내면서요. 시작 1 2 4 1 3 4 1 3 4 1 3 1 2 4 1 2 4 그렇죠. 이번엔 개명하면서요. 개명창 시작 라테 합니다. 시작. 라데 도레 미파 솔라테 도레 미파 솔라테도 그렇죠?